징겨맨 로블록드 로블록다. 애들아 로블록다. 나는 잼민이라고 해 오. 애들아 오늘 여기가 뭔줄 알아? 잼민이는 절대 못 깨는 점프 맵이래 이거 잼민이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버렸지 뭐야 잼민아 어, 수... 나는 잼민이로서 이런 맵 보면 화가 이글이글 부글부글 끓어서 화가 나 미호야 너는 미... 너는 어? 잼민이야 뭐야? 난 미안한데 난다큰 성인이야 난 잼민이가 아니라고 어 그렇구나 어? 미호야 그렇게 아? 그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아닌데 그러면? 옆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야지 훈수하지마 아, 훈수. 그렇게 해야지 고수처럼 보이는 거 모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 너 자꾸 말 그렇게 하네. <웃음>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안 되는데? <웃음> 왜안 되는데? 현실에서 찾아갈 거니까. <웃음> 어 지금 재민이 무시했다. 어 뭐야 떨어졌어. 아유, 어 뭐야 뭐야. 어 투명기 어, 어, 있다. 어어나나 뭐? 원래 알았는데. 오. 뭐? <웃음> 저이 못해? 단미 말투 안 고쳐? 단미호님, 단미호님 나보다 점프에 못하는 듯. 나 오늘 녹화 안 해. <웃음> 단미호님 오늘 어 단미호님 나한테 뭐라 했어요? 구독지소 구독지소. <웃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웃음> 아 오늘 재민이가 컨셉이잖아요. 아니 아! 근데 어? 진짜로 스트레스 받는 남자예요. <웃음> 어 뭐지? 아, 아 가자 가자. 어 아파 아파 아파. 어나 아, 피나는데? 어 여기다 잠깐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 당신은 잼민입니까? 예스, yes, 노 no. 뭐지? 잼민이라면서야 까 어, 어. 나는 잼민이다! 잼민이 아! <웃음> <웃음> 할 거야 안할 거야? 안 할래 리아야 왜 물어보지? <웃음> 너 뭐야? 아, 네. 슈퍼잼민인데 어어? <웃음> 잼민이들 중에서도 가장 귀엽고 귀엽다는 슈퍼잼민이라고 하니? 첫첫 음. 어! 미호님이다! 미호님! 저랑 스크린샷한장 찍어주세요! 미호님 이따가 그 잼민이 형네 내다가 이따가 미오님, 그리고 미호님 미호님 미호님 미호님! 컨테스트에서 잼민이 선택 안하면 진짜 가만 안 둬요 미호님 미호님 미호님 미호님 미호님! 네 저님 영상 올라오자마자 일 바로 댓글 적었어요. <웃음> 여맨님 그길 오른쪽에 있어요. 저, 저 기분 진짜 좋았잖아요. 힌트가 있잖아요. 어? 힌트 등장미시 어둡다. 뭐야? 오! 오! 미호님 제가 알아냈어요 길. 오! 어, 미호님 떨어졌다. <웃음> 아아단 미호님이랑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안 올라오시네. 나 혼자 그냥 가야겠다 <웃음> 어? 리아님이다! 리아님! 리아님! 리아님! 리안님 요즘 영상 리아님 유튜브 요즘 영상 왜 안올라와요? 그거를 왜 저한테 그만하어요 누구한테 물어봐 그럼 너한테 물어봐야지 진리아 유튜브 기대하시는 분들께나 많으시군요 아 오늘 김미야 유튜브 가서 훈수 댓글 적어야지 기분 김미야? 상해졌어 아니 아악질민이네 <웃음> <웃음> 이녀매님 <맨님> 실력 보니까 <웃음> 어떻게 러블록스 유튜버 아닌데 <웃음> 어, 어, 어 미안해 이녀매님 분발하세요 이녀매님 시프트를 아예 안 누르세요 저기요 너너 네. 제거는 무슨 띠냐? 나는 품띠다 아! 나는 기모띠인데 어. 재밌네요 꾸꾸루릉핑뽕 <웃음> 어? 이건 뭐지? 리아님 요즘 에 유튜브 영상 안올려요? 제 아보카도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야지 음. 아보카도야 요즘 리아가 왜 유튜브 영상을 안올릴까? 나한테 빨리 있지마응 가자 길 이쪽인가? 길 어디야? 저도 이거? 몰라요. 오케이. 코카콜라는 맛있어. 콜라. 마시, 마시 쓰면 또 먹지. 오케이, 여기였어. 진짜 코카콜라는 정답이 맞구만. 역시 펩시 보다 맛있고. 역시 과학. 사이언스. 코카콜라는 사이언스지. 어? 리아님 저리안님 영상 올라오자마자 댓글 쓰려고 했는데 요즘 영상이 안 올라와요 <웃음> 제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죠? 방금 들렸죠? 알람 들리는 거 알람 설정도 해놨는데 리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왔나 보네요 여러분들 거짓말 어 여기다 길 야호 야호 마우스 클릭이 짱이라니까 아 슈퍼 오. 님 오. 어? 아, 구 o n g p a 구르 ping p o n n g 고구 n n 구르 p i n o g 구구르 p i n 아, 아 큰일 났다. 아, 이따가 로블록스 엄마가 이따 끌아는데. 님, 저 얼마 못할 듯. 님. 네. 님이, 저기 님이 진짜 재밌는 줄. 저저저 이따가 이따 그그 빨간 밴도 해야 됨. 헉. 아, 큰일 났다. 수, 오늘 숙제 안 했는데. 빨간 펜드안 하면 엉덩이 빨갛겠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저희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어, 그러네. 오케이지 뭐, 아 오케이 오케이 담요, 제민이. 담요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건 <웃음> <난 웃음> 말이아 <웃음> <웃음> <웃음> 놀리다가 나도 그만. 눌리지 않겠습니다 에서 놀이장에서 놀이 뭔가 새로운 길이라서놀에서놀이장 아직도 이참 남은 길이대단해놀이장에이에이장에이이이이이이 위에 천장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와, 와 우와 정국민이 이거 잼민이가 되겠는데요? 네! 네! 인게임 화면에서는 보라색까지 밖에 안 보여요 어나 있는 곳이구나 우와. 아이고 이거 정국민이 다 잼민이가 되겠는데 이 정도면 너무 어렵게 만드신 거 아닌가?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번 깨보세요 이게 깨면 잼민이가 아닐까? 로블록스를 너무 사랑하는 리아야 드디어 우리가 왔구나 여기까지 여기 해오린데 어, 다섯 칸이래 우리가 할수 있을까? 어. 어? 뭐야? 그러니까 완전 아슬아슬게 와서 붙잡아야 돼 야, 안 잘가 나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웃음> 엄청 멀리갔구나 쭉 빠지던데 어. 난 통과했어 잘했어 나도 으이? 곧 올라갈게. 여 당연히 민트겠지? 민트 색깔로 그거... 가야겠지? 그렇지 않을까? <웃음> 어 이거 어 맞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떨어졌으면 진짜 눈물 날 뻔. 제작자님 너무 어렵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와 이거 뭐야? 빨리 가는 거 아닐까? 어 불안한 색깔인데요. 너무너무 부르는데요. 어차, 다 왔고. 이건 또 뭐야? 헤? 또 이거야? 어, 됐다. 어차,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아무나못 깨겠다. 하지만 나는 가능하지. 네가 누구라고? 이년맨 <웃음> <웃음> 이어어어유이대 어? 나랑 똑같은데 있는 거 같은데? 떨어졌어 다시 가야 돼 나도 거기야 그래? 예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리아야 <웃음> 소리가 되게 귀엽다 너 리아야 우리 그냥 잼민이 할래? 싫어 난 잼민이 하을 거야 니아는 어디까지 올라갔어? 니아는 민트 나랑 똑같은 데야 아. 내가 넌줄 아니? 네. <웃음> 잼민 오난 잼민이야 나도 아! 잼민인가 보네 아니 나 바로 밑까아 미효야 아래는 편해? 나 게임 껐어. 잼민이구나. <웃음> 너 인정했구나, 그냥. 나 너희 화면 보고 있어. <웃음> <숲 disfrusi> 어? 죽었다! 죽으면 퇴촌데 어? 어? 어? 죽으면 퇴촌데 안녕하세요. 저는 악지의 잼민입니다. 오늘 단미호님 유튜브 가서 <웃음> 악플 달 거예요. 야, 안 돼. 악플 달고야 오늘 단미호님 죽었어. 너 습관적으로 귀여운 척 말투 쓰더라. 음, 어쨌든 저는 악질 잼민입니다. 그럼 이만 <웃음> 이렇게 인정. 나 잼민이 인정. 뿅. 와요. <목소리나> 안녕.